근데 저랑 둘이에요? 네 왜요? 또뭐 이상한거 할거죠? 아아 <웃음> 어쩐지 뭔가 말투부터 뭔가 수상했어 헤 <웃음> 아아... <웃음>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멤버 분들 부르시잖아요 뭐 이상한거 할 때만 안 부르시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신뢰를 잃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들어오기나 하세요! 오프닝 좀 찍어도 됩니까? 네? 자, 아니 오프닝도 안 찍고 있었어요 뭐야 오늘은 나린이와 함께 나린이 고생시키기 컨텐츠 2 네? 아예 <웃음> 아니, 아니 나린이 고생시키 아니 잠깐만 컨텐츠 네? 이름을 잘못 말했어요 저 지금 뭐 잘못 들은 거 같은데 아니 컨텐츠 이름 잘못 말했고 자 오늘은 나린이와 함께 나린이 마인크래프트 세계 최강 대기 훈련 두 번째 네? 자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할 건데요 자고로 드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도티라는 그런 커다란 그런 유튜버의 네? 경우 <웃음> 아니 죄송한데 죄송한데 사전에 협의 없이 그거 맞아요? 생존자 죄송한데. vs 헌터라는 컨텐츠 그러니까 즉 헌터한테 쫓기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린이를 데리고 나린이가 꿈이 세계 최고의 마인크래프터라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아, 그 꿈을 돕기 위해서 일단 제가 최고 후에 헌터를 모셔왔습니다. 자, 헌터 등장해 주세요. 저, 저, 저 닭이에요? 뭐야? AI 헌터. 30초 뒤에 AI 헌터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도망쳐야 됩니다. 아, 아니 근데 어, 아니 어디로? 어디서 나오는데요 아니 잠깐 아니 다 짜고 다 불러놓고 뭐 하는 건데요? 이게? <웃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야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같이 같이 가야죠, 오빠도. 아, 알았어, 나도 도와줄게 옆에서. 저기 봐봐 이게, 저기 나무 아니. 위에 봐봐라 나리나 온다! 온다 너에게 온다! 뒤에 봐봐라? 혹시 어, 뭐야 저거 아니 첫번째는 뭔데요 뭐였는데요? 난 훈련을 한 기억이 없는데? 저번에 내가 그거 알려준 거잖아 관전모드 하는 법 <웃음> 아, 그게 좀. <웃음> 뒤를 봐 뒤를! 아, 뭐야 저거 사람이야? <웃음> 야 야, 뭐, 얘 뭐, 뭐, 야, 얘 얼음에서 너무 빠르다 야얘 얼음에서 너무 빠른데? 어 아, 어, 근데 괜찮아 내가 타겟이 아니네 아니 왜아니왜 쟤를 훈련시켜야지 <웃음> 왜 나를 야 이런 미친 미친 헌터야! 저리 안가! 얼음 우리한테 너무 불리해, 나린나 네. 와 지만. <웃음> 아니, 오빠랑 보리로 갔잖아. 우와, 너 대단하다. <웃음> 오빠랑 보리로 갔잖아. 우와 이거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잉. 어? 오빠가 어그로 끌어질 때난 가야지. 인성 대단하셔, 그냥. 그래, 이거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목표가 뭔지 알아, 근데? 그래, 채태빈 없애기? 아니, 엔더드래곤 잡기. 아니 장난하세요 진짜 아 그냥 해도 엔더 드래곤을 못 잡는데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아니 엔더 드래곤까지는 내가 욕심 안 부릴 테니까 그냥 적당히 한번 훈련을 아니 난오지 말라고 이 멍텅구리야 아니 AI 멍텅구리야 이거 몸 편안한데 얘 어디로 도망갔어 내가 김나린 쫓아가야 되잖아 이러면 이 바보야 아니 어디 갔어얘 아니 얘 어디? 얘 어디로 도망갔어? 아이.. 떨어졌네 <웃음> 아니 이거 AI를 내가 죽이고 있잖아! <웃음> 아 몬스터 사냥꾼 업적 축하드려요 아니 왜 이걸 내가 죽여야돼 진짜 아 어이가 없네 그냥 <웃음> 잠깐만 기다려봐 역시. 내가 나린.. 나린이한테 <웃음> 가야겠다 아 그런게 어딨어! TP쓰면 안되지 야 저거 지금 얼음 타고 보스 타고 도망가고 있네 쟤 아니 살아남으라면서요 <웃음>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웃음> 아니 살아남는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데 야 이거 업그레이드 된다는데? 헌터 죽이면? 괜찮아 내 옆에 없잖아 <웃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괜찮아아 <웃음> 저리 가세요 왜 TP하세요 진짜 아배 압수 <웃음> 배 압수 배 압수 아 진짜 아, 뭐야! 이 녀석 훈련에 진심으로 임하지 않다니. 아니, 이 녀석 훈련 완전 잘했는데 왜요? 훈련에 진심으로 일하지 않다 임하지 않다니? 콘텐츠 아, 그, 망할 것 같으니까 수작 부대. <웃음> 어. 아! 우와 눈이다. 이런 시간이 없을 텐데. 아왜 했던데 뒤에? <웃음> <웃음> 압수. 아내거내거 아니. 빨리 아, 동굴이나 찾으시지. 아 잠깐만. 야 그러면은 적어도 지영이라도 찾으러 가자. 어디? 좀 저... 네, 가고 있잖아요. 잡아라 김나린 아니. 아니. 아, 얼음이라도 좀탈출하아 김나린을 잡아라 컨텐츠아 양아치라뇨. 여러분, 저는 규칙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진짜. <웃음> 김나린을 잡아라 콘텐츠. 아 진짜. <웃음> 김나린을 잡아라. 아 진짜 뭐해? 도망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 <웃음> 김나린을 잡아라 콘텐츠. 아 저기 오잖아. 어, 온다 그 온다 거. 온다. 야타 빨리 타타내거다내꺼아 싫어요 못 믿어. 아 어, 꼈어. 어 잠깐만. 나리나 빨리 타. 아니야. 헌터한테 갖다 놓을 거잖아요. 어너 따라간다. <웃음> 아, 탈래 <웃음> 죽을래. 탈래 죽을래. 탈래 죽을래. <웃음> <웃음> 아! 나리나 그럼 네, 알았어. 네. 알았어. 내가 배 운전해 줄 테니까 일단 타봐.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자. 좀 동물도 많고 아. 그런 데로 진짜지? 믿을게? 어, 어, 어, 어. 아니 그 다음에 쟤랑 멀어지니까 일단 그것도 좋잖아 아니 근데 오빠 저는 응. 몬스터 헌터 말고 그냥 몰스터한테도 살아남기 힘든데 무슨 생각이신거죠? 그것은 <웃음> 바로 너를 세계 최고의 마인크래프터로 키우기 위함이다나린나나 배고파 안드릴거예요아 <웃음> <웃음> 아, 배고프다 아니 근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웃음> <웃음>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니... 주변 사람도 챙길 줄 알아야지 아난 영웅 같은 거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넌 세계 최고의 히어로가 될 운명이다 어? 어 언제 왔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맞기 으, 싫어요 아! 어? 얘 없어졌는데? 뭐야? 아 어, 죽인 사람 따라가는 거야? <웃음> <웃음> 나리나 그거 알지? 대치동 아이들은 약간 좀 먼저 배우는 거 알지? 약간 선행학습 엄청 빡세게 하고. 에에에. 그거야. 저 대치동 안 살아요. <웃음> 아니야 너는 지금 사이버 마인크래프트 대치동에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저 대치동 안 사는데 대치동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너 이런 기회 흔치 않다. 이런 교육의 기회 흔치 않은 거야. 이 최첨단 AI 헌터 시스템에 쫓길 수 있는 스트리머 많지 않다. 아, 이런 교육 시스템 갖출 수 있는 이런 환경 흔치 않아, 나리나. 이거 누구한테 이거 딱 말하면은 막 부러워한다. 와, 진짜? 나도 그런 아니, 학원 다니고 싶다. 나도 그런 과외 그냥, 받아보고 싶다. 어, 막큰 과외 너무. 근 우리 콘텐츠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웃음> 예. 원하는 대로 그 바이아크이고 철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전트처럼 지옥을 만들고 아, 어, 또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오늘의 목표, AI 헌터 김나리니 죽이기. 진짜? 죽이면 음. 나 가도 되지? 어, 한번 해 봐. 진짜? 응. 음. 약간 김나린의 진심 모드를 보고 싶다. 약간 이마인데 지금. 지난번처럼 사기 안칠 거죠? 무슨 사한 아, 번만이라도 죽이면 바로 보내줄 거죠? 무슨 사기? 다이 찾았는데 계속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언제요? 영상 기억 나는데 저. 비공개로 돌릴게요. 저... <웃음> 진짜 어려운. <웃음> 아나 이제 지용문 한 시간 안 걸림. 심각해. 지용문 한 시간 말이 안. 지금 무슨 안 벌린다니까 얘기... 아니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드러너 르마님은 지금 1시간 내에 지금 40분이면 엔더드래곤을 죽여 비교는 최고랑 해 공부 못하는 애랑 비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웃음> 알아들어! <웃음>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몬스터야? 끼에 까는 소리 나지 않았냐? 잘못 들은 걸로 하지 무서우니까 무슨 <웃음> 컨셉이야? <웃음> <웃음> 솔직히 지금 컨텐츠 망한 거 같아도 지금 아무거나 하고 있는 거죠? 망한 거 아니거든? a i 헌터는 부지런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고 위에서! 왜못 못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 뚫어요. 땅! 어 땅을 뚫고 내려오네? 허, 어! 싸운다 어,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맞서 싸워! 맞서 싸워! 타따카이! 어? 죽겠는데? 잠깐만 이길 수 있냐 나리나? 아니 잠깐만 왜 설치가 안 돼? <웃음> 잠깐만 왜 설치가 안 돼? <웃음> 아 설치가 왜안 되냐고! 이거.. <웃음> 내 계획이 있었는데 설치가 안돼 잠깐만 기다려봐 계획이 뭐였는지 네. 들어보도록 하지 걔도 몬스터잖아요 네. 몬스터의 특징을 활용한 계획이었습니다 어 몬스터의 특징을 활용한다라 아주 흥미롭군요 아 이거 오빠한테 배운거긴 해요 근데 어떤거죠? 좀비는 보트를 타잖아요 아하. 보트를 깔아돌려고 음. 했죠음어 근데 나름 좋은 계획인데? 근데 보트가 안깔리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지 조교님 입장하셨습니다 진짜 <웃음>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AI헌터가 지금 일자구를 파면서 내려오는 듯한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 여기로 내려오겠다 여기로 응. 내가 여기 보트 위에 있으면은 여기 딱 여기 오잖아까아 내려오자마자 딱 타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옆으로 빠져갖고 이제 때리기만 하면 된거지 음 응. 완벽한 계획이구만 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혹시 안탈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가 안올까? 드디어 시작되는 김나린의 한판 승부! 과연 린씨 고집은 통할 것인가? 왔다. 이런데 캐빈 업빠트 가면 진짜 웃기겠다.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다 지금. 오오 오. 오, 오. 어, 망설이고 있어. AI 헌터가 지금. 어? 이거 설마 보트 인식해서 안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설마 뭐 대박. 똑똑하다고? 대박. 왜안 내려가지? 근데? 어 뭐야? 진짜 어, 이거 정말? 보트 이거. 오 대박. 깨줘도 돼 이거 돌. 왜못 <웃음> 내려와? 어어 어, 어. 아, 물이 아 물이었어. 아 아. 근데 이러면은 배가 흘러갈 텐데 나리나? 어어 어, 잠깐만. <웃음> 잠깐만. 어 뭐네? 돈을...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한판 승부 꼈다 어! <웃음> 오오오 오, 이거 오히려 오히려 AI 헌터가 어 이럴수가 AI 헌터가 왜, 오히려 제가, 도망을 제 지능.. 조, 지능 있어? 우와 대박 김나린 뭐야 폐황색팩이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왜, 얘가 어디가? 도망가냐? 희한하게? 나 이런거 처음봐 빠 쫓아가는거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왠줄 알아? 나린아? 나여기있거든 뭐야 쟤 어디 가? 야 대박이다! 야 나리나 역시 넌 천재였어. 어 잡았어. 와. 야 역시 넌 오세요? 천재였어. 역시. 왜왜 가? 뭐야? 나의 보는 눈 틀리지 않았어. AI 헌터를 고장 낸건 네가 처음이야. 역시 아니. 재능충. <웃음> 뭐야 저거 버그야? 이럴 수가? 뭐야? 스스로의 능력을 넌 모르고 있는 거야. 역시 세계 최고의 마인크래프터가 될 녀석이구만. 뭐야 몰카야? 몰카 아닌데? 진짜 몰카 아닌데? 아 진짜야! 진짜 너가 <웃음> 고장 냈어 진짜 <웃음> 아니 쟤 왜.. 와우 <웃음>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죄송한데 마인크래프트 유튜버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나가? 왜 안나가죠? 아니야 넌 이제부턴 아, 깜짝이야, 거부할 뭐... 수 없어 이럴수가! 한 대도 안 맞고 죽여내다니! 불량 안 나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 티 났나? 티가 좀 났나? 근데 진짜 끝이야 컨텐츠는 <웃음> 진짜로? 응 그럼 나는 30분만에 <웃음> 아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컨텐츠 하나 할까? 아 아니, 준비된 게또 있긴 해 준비된 게 그것도 날, 나랑 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아니면... 너가 되게 흥미로워 할 만한 컨텐츠 하나 더 있어 자 오늘의 나린이랑 할 컨텐츠는 나린이 세계 최강 마인크래프트 만들기 3 마인크래프트 대치동 3번! 자 지금 화면 위에 흰색 바가 보이십니까? 네 로딩이요. 아니... <웃음> 네 로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기에서 아이템 하나가 딱 나올겁니다. 아이템 하나가. 어디서 나오는데? 로딩창에서요? 네저 로딩 글씨가 바뀔겁니다. 아이템 하나 이름으로 딱 바뀔건데 그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이기는겁니다. 근데 왜 자연스럽게 제목이 김난린 최고의 마인크래프트 제목 좀 바꿔주시면 안돼요? 제목 마인크래프트 대치동 인데요? 부제가 김나린 최고의 마인크래프트 만들기예요아 음. 이제 그 학생이 여러명 나오나요? 네 섭섭 타이틀이 타도 도티고 아니 진짜 아나 도티님이랑 아침 안면 한번도 없다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진짜로 안면이야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는거죠 아 진짜 진짜 맙소사 언젠가 이러다 만나겠지 이러다 도티님이 영상을 뭐... 보시는 순간 날 뭐라고 생각할까 진짜 음 꿈나무구만 맙소사 방제가 타도 도티 김나림 선언이라고요? 누구 방제가요? 저 아닌데요? 누가? 어떤 시청자가 도네로 그거 저기 여기저기 소문은 내지 마 도티한테 허락 안 받았으니까 <웃음> <웃음> 여기저기 소문나면 좀 곤란해 마인크래프트 저 뭐야? 어, 아, 너랑 나랑 똑같은 거 뜬다. 마인크래프트 저게 뭐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소트는 <웃음> 그냥 솔트는 소금이잖아. 근데 바바 뭐야 저거? 바솔트는 뭐야? 바 바살트 뭐예요? 바살트? 바살트야. 바솔트. 야 바솔트 뭐예요? 저거? 저게 뭐야? 현무암 같대. 현무암. 현무암 같대는 뭐야? 시청자가 알려줬어. 아, 현무암 맞대. 현무암 맞네. 아, 오, 구글 찾아봤어? 현무암은 쉽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랑 경쟁하는 거라니까, 나리나. 어 먼저 만드는 사람이 1포인트를 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마크가 몇년 차인데 왜 오빠랑 경쟁을.. 넌 이미 나를 뛰어넘었다 뒷날에 <웃음> 앞으로 아, 나아가라! 아 화강암이네 이거? 뭐야? 현무암 어떻게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 현무암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까매야지 일단 이 녀석 지리 시간에 조라군 마인크래프트는 모든 학문의 집합체 종합예술이라고 기억해 두도록. <웃음> 진짜 무슨 컨셉이야 <콘셉트야>, 저거? <웃음> <웃음> 현무암이 내더라고? 어그 그래? <웃음> 잠깐만, 아닐 텐데. 어, 아니지 현무암이 않나? 네더라는데?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아요? 지하에 어. 있지 않나 검은 거? 그냥 그러니까 지형만 만들라는 소리였어요. <웃음> <몰루>. <웃음> 우리 첫 번째 걸 저걸 하면은 그거 하는데 시간 다 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바꾸자. 어? 야 겁나 쉬워. 어때? 핑크다이가 뭔데? 분홍색 염색약 아. 이건 겁나 쉽잖아 이런거는 채케빈 마인크래프트 대치동 특 새로 학원생 데려오기 전까지 못나감 <웃음> 우리 시청자들이 뭐랬더라 응. 대치동 채케빈 학원 특 현무암이 내 덕인지 모르고 <웃음> 아니지 학생과 함께 <웃음> 배워가는 그럴까 학원을 왜 다니는데 같이 배울거면 아니야 그게 제일 기억에 잘 남아 그럼 누가 가르쳐주는데? 선생님도 같이 배우는 거면? 시청자라는 집단지성 <웃음>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지 근데 이 녀석 해골을 보고 반응하지 않다니 분홍염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참 모자르구만 왜 해, 해골한테도 분홍염료가 나와요? 분홍색이 없잖아 분홍색 꽃이 그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분홍색 꽃이 없어 그러면은 분홍색을 만들려면 은 뭐랑 뭐를 섞어야 될까? 빨간색이랑 흰색. 그렇지. 그러면 빨간색 염료는 어디서 얻어? 양귀비꽃. 그렇지. 그러면 흰색 염료는 어디서 얻어? 양털? 뼈가루, 뼈가루. 뼈가루가 흰색 염료라고요? 뿌리면 막 자라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맞는데 뼈가루를 한번더부셔봐 오, 헉! 오. 엄청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대치동은 알겠어? 와나 처음 봤어 이거. 그지. 처음 알았어. 그렇지. 와, 너무 뭐야? 신기하지. 너무 신기하지. 어. 신비롭고 신기하지. 와두 번이 분해가 돼? 오,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어 진짜 신기해. 이거 좀 신기하다. 다이아몬드 블록은 좀 나도 나도 좀 어려운데. 아 다이아몬드 블록 할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저 다른 거 할까? 그래. 그래 다른 거 하자. 하비하의 아이고 음악 디스크를 찾으라 그러네. 다음. 빨간 빨간 사람은 뭐야? 야 이거 맞냐? 메사 찾아야 되잖아 이거 맞지? 다음 그래? 어 그래? 잠깐 아니 나 잠깐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씨 잠깐 어디 갔지? <웃음> 아! 자 다음 야 이거 맹그로브 문야 맹그로브 문 지옥의 맹그로브 이거 내가 나리니한테 옛날에 재미로 지능모든 맹그로브 나무뿌리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5 시간 걸렸다 그랬나 그랬거든요 <웃음> 망했는데 이것도 하비아에 한번 넘길까요? 에 예, 넘기시죠 꿀블럭! 야 이걸 그냥! 어? 지금이? <웃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벤토리 내 이벤토리! 하하하리 <웃음> 지금이? 이벤토리! <이베서리>. 어... 어... <웃음> 야 이거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죽이는 컨텐츠가 아니라고! 죽이는... <웃음> 아니 죽여서 뺏으면 되는거 아니냐고요? 죽이는 컨텐츠 아니라고! 아왜 이렇게 빨라! 아 미치겠네? 야 내가 조마포 하면서 넣게 도망스킬밖에 없어 어, 안 따라오고 있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만 따라와 그만 따라와 나도 싸워 그러면 자꾸 그러면 아 싸우면 되지 <웃음> 어떻게 아파 아여튼 안전하게 돌아오는거 봐 아, 아! 아! 아! 아! 개 아프다! 아니 왜 미친 사람이랑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콘텐츠가 이런 콘텐츠가 아니라고! 아저 꿀... 저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거 그 하나로 되는 게 아니야. 없지. 어 어. 아니야. 그럼 저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어. 저 오빠가. 뭔가 조합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왜 이런 콘텐츠가 된 거지? 날 불렀을 때부터 예상했어야지. 알 수가 없네. 어디 갔어? 멀리멀리 멀리 도망쳤지. 아 씨. 아, 권한이 없어? 배도 아, 쓰러그랬는데. <웃음> 이 미안해. 녀석. <웃음> 이거 소리가 들렸는데 뭐 먹는 소리? 밥 먹는 소리 들렸는데.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진짜 치사하게 <웃음> 진짜 치사하게갈 <그럴> 거야? <웃음> 야, 야. 야. 야. 아, 근데 때리지 마. 죽여서 얻는 게 어딨어. 여러분 근데 벌집 부숴버리면 나옵니까? 유리병이 있어 아 그걸 왜 오빠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웃음> 이게 유리병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꿀블럭? 이거 밀랍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아 애초에? 이거 내가 뺏긴 했지만 그럼왜 뺏어간 거야? 그냥 일단 뺏은 건데? 하하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일로 와 근데? 어 잠깐만 가더니? 저기 있네? <웃음> 아니 어디 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셨어요? 아왜 말이 없어? 아니 뭐말 없어진다고 <웃음> 숨어지는 거 아니야? 그만큼 긴장하고 있으란 뜻이지. <웃음> 모닥불을 두라고요? 모닥 뭐야? 뭐해 줬더라? 서리 작전은 실패다. 야 빨리 해. 야 나린이 벌은 다 했다잖아. 너뭐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야 벌들이 왜 우리 벌들은 일안 해? 나린이 벌만이라고? 아! 우리 시청자가 뭐라는지 알아? 아 진짜.. 니님이 꽃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아 크. 좋았다! 멘트 좋았다! 아.. 좋았다.. 내가 꽃이라.. 아, 어디 가세요? 제가 졌습니다! 어디?